네. 컬 사는 본인도 약간 쓰고 약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다. <웃음> 이거 쓴 거가 다 맞긴 한데, 이, 이게, 자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어, 그렇지. 공사장 응, 거기 가고. 그렇죠. 누나 외들들도 거기 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IF나 외델은 네. 의미가 전문인지 네. 아닌지로 쓰이는데 네. 만약에 IF가 만약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면 네. 그 명사들이 아니라서 그렇죠 완벽합니다 네.